진짜 여유롭고 너무 앉자. 좋다. 응 좋아 좋아. 음, 없는가 자 어이구. 이렇게 뻥하냐. 어디? 어디? 어디 있어? 우리가 음... 어디? 음... 아 저기 있다. 좋건가왔어 음... 음... 그러게. 우리가 음... 있는데 안 보여요. 오 나왔어. 오 어, 여보 여기 이쁘다. 사진 찍을까? 저건 양이가 있어. 양이야는 뭐하니? 여기도 진짜 예뻐. 뭐 응. 있는 건 뭐지? 어, 연꽃이라고 하기엔 되게 조그만한데? 응. 연꽃은 짜 진짜... 반전, 진짜 연꽃이었던 것 같아요. 아, 연꽃이 하나의 종류일 수도 있겠다. 연꽃의 종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 안 돼. 받아 봐봐요 주무세요? <웃음> 자는척하기 햇빛이 좋아서 딱 잠자고 싶은가 봐요 기 <웃음> <웃음> <웃음> 넌대를 너무 밝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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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저기서 도시락을 까서 먹고 있어 음. 부러운데? 음. 우리 너무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었는데 <웃음> 에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조금 아래에 있어서 그래 올라올까? 기다려봐 응 음, 괜찮아 편안해 <웃음> 옆다붙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잘것같은데? 잘것같띠 저거로? 무슨거이 등에 엄청 묻었는데? 잘 잤어요? <웃음> 이제 돌아가요 투썸 플래스 얼어 <웃음> 너무 으 <학대했나? 웃음> 아저의이구나아도의이 아니구나 아 프리미엄 아. 맛있겠다 음, 맛있겠다 머리가 한껏 펌이 됐어요 아이고야 아, 그래. 응. 렇게 뭐. 뭐. 이렇게. 고 이렇게. 아, 뭐, 이렇 응, 아, 뭐, 이렇게. 아, 이 아, 뭐, 아, 뭐, 이렇 이렇게. 아, 아, 이 아, 뭐, 아, 이거 천 원인 가 하나 천 원인 가 지금 햄버거를 피저노스. 와, 그치. 오, 죽일 죽음이야, 너나오어 오징어. 이게 어그 오징어. 오징어. 이게 어 오징어. 아징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s a k